화이트다! 내놔 훔치즈내라 내놔. 배고파 죽어버릴 것같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쩌고저쩌고리뷰의결룡입니다 오늘은 몬스터 샌드라는 제품을 준비했어요 오늘 촬영날이 10월 20일이거든요 곧 할로윈 시즌이죠 벌써부터 이제 서울에 가면은 무슨 분장을 하고 밤에 금요일 밤에 내는데 가면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좀 이르지 않나요? 지금은 좀선 넘은 것 같은데 저도 한번 그래서 선 한번 넘어보기로 했습니다. 할로윈 제품으로 cu에서 나온 몬스터 샌들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포장지 이런 식으로 뭐 할로윈 딱딱 딱 할로윈 느낌이죠. 뭐 프랑켄슈타인, 박쥐, 거미, 주황색, 펌킨 느낌으로다가 여기 뭐 귀엽게 눈도 있고요. 샌드위치에. 근데 이게 가격이 여러분들 3,900원이에요. 이게 아니고 이게 제일 무섭다 가격 이게 이게 할로윈이야 이게 3,900원 샌드위치 3,900원 이게, 사... 이게 할로윈이야 나한테는 포장지 되게 예뻐요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고 뭐 안에 내용물도 되게 잘 보이고 귀엽기도 하고요 할로윈 느낌 물씬 나서 좋기도 하고 여기 몬스터 샌드 맛있게 먹는 법이라고 써있거든요 친절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몬스터 샌드 맛있게 먹는 법 샌드위치를 제외하고 콘치즈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30초 조리합니다 근데 가정용은 40초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콘치즈를 샌드위치에 얹어드시면 더욱 맛있다고 하네요 뭐 안에 콘치즈도 있나봐요 I love 콘치즈 빨리 뜯어! 내놔! 콘치즈 내놔! 배고파 죽어버릴 것 같아 아! 콘치즈 넘쳤다 누가 들고 왔어 이거! 내가 들고 왔어 오야 안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와! 3900원? 인정! 아니 근데 아직 먹어봐야 탄수화물 탄수화물이라 근데 이게 맛있을까? 비주얼은 진짜 예쁘다 그죠 여러분? 들잘 보여요? 좀더 가까이 보여줄까요? 안에 샐러드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요걸 잠깐 치워놓고 <웃음> 왜 이렇게 초라하냐 이렇게 해갖고 40초만 딱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잠시 후 돌려왔습니다 근데 40초로 치즈가 잘안 녹아서 아, 1분 정도 돌렸는데 그래도 안 녹았어요. 근데 이게 더 돌리면 좀 맛이 좀 망가질 것 같아서 적당히 타입을 했고요. 야, 근데 생각보다 되게 좋은 냄새가 나요. 여기서 엄청 좋은 냄새가 나거든요. 어, 그리고 위에만 안 녹아 아래 잘 녹았네. 콘치즈와 퀄리티가 오 어, 괜찮다. 근데 생각보다 뭐가 되게 많이 들어 있고 퀄리티가 좋아요. 샌디위치를따 옮길게요. 이렇게 해갖고 3,900원 구성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편의점 어, 리뷰하면서 가격이 만족스러운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 정도 구성이면 음, 괜찮다 근데 먹기가 좀 불편할 것 같긴 해 야외에서 어느 정도 타블을또할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콘치즈부터 좀 먹어볼까요? 오늘 어, 단내가 엄청나요 와 비주얼 대박 이거 봐요 보이죠? 와 비주얼 봐요 치즈 늘어나는 거봐오호아 진짜 빨리 먹게 해줘 확인 빨리 먹어도 돼요? 음음 음.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콘치즈는 아바퀴가 힘잖아 한번 먹어볼래요? 이런 느낌 릴게요 맛있죠? 약간 약간 달달하니 옥수수의 달달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좀 입에서 짝짝 달라붙는 게 있어. 이식집 거야? 어, 어, 그죠? 그런 느낌. 오 생각보다 퀄리티 되게 좋아요 퀄리티가. 한 입만 더 먹고 다음 또 샌드위치 한번 먹어볼게요. 아거왜 이렇게 맛있냐? 아 맛있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자, 근데 메인이 맛있어야겠죠? 샌드위치 이게 푸실리를 넣어놓은 게 약간 그런 컨셉 몬스터 컨셉 맞추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치즈도 두 장이나 들어있고, 좀 가까이 보여드려야 되나? 치즈도 두 장이나 들어있고, 햄도 들어있고요 채소도 좀 신선하고, 부실리, 단호박샐러드도 들어있습니다. 오, 속이 알차. 먹어볼게요. 아, 진짜 배고팠어. 어?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음. 맛있었어? 음. 무난 무난 무난하다. 왜요? 단호박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단호박 맛밖에 안 나. 이쪽으로 또 한번 먹어볼게요. 음, 어,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야얘 맛있다. 엄마 맛있다. 엄마님 호박고구마야 호박고. 호박고구마. <웃음> 어. 음. 그만드세요아니밥 먹었어요. 밥 드릴게요. 안 미. 말아라 먹기만 한다고요. 응. 뭐... 재밌다 아 진짜 맛있다 이거는 3,900원? 아, 음. 이거는 진짜로 리뷰를 따라서 보면 또 먹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배고픈데 봤다 또 먹는다 칼로리는 조금 높은데 근데 뭐한 끼라고 생각하면 475칼로리?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나름의 단백질도 들어있고요 탄단이도 괜찮은 편이고 아, 콘치즈가 너무 맛있네 아니, 얘가 캐리하는 건 있는데 얘가 완전 하드캐리 하긴 하는데 얘도 무난해 드셔보세요. 콘치즈 얹어 얹은 버전으로 될까요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딱 예쁘게 발라가지고 한입 먹어도 음? 이렇게 잠시 후 괜찮죠? 맛있죠? 일단 너푸실리 샐러드를 거의 다 드셔갖고 아 조금밖에 없고요. 아씨 콘치즈가 뜨거운데 네 샐러드가 너무 차가워서 아 이가 따뜻하다가 개 차가워지고 냉 원래 냉탕에서 수영하다가 온탕 딱 들어가면 어 이런, 이런 소리 그냥 나오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겠죠 또 저도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안 먹어봐서 음 맛있어 무난해 진짜 근데 무난하다는 게뭐 뭐가 모자라서 무난해 무난하는 게 아니고 사 요런 시즌 제품 시즌에 맞춰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뭘 하나 놓쳐요 근데 그게 보통 중요한 경우가 많아 맛을 놓친다든가 가격을 놓친다든가 놓치면 안 되는 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 음식인데 맛을 놓쳐 연병 그런 경우가 있어 이런 제품치고 되게 무난하고 한 번쯤 재미로 사먹을 때 플러스 맛도 어느 정도 생겨갈 수 있다는 건 사실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죠? 재미도 있고 맛도 있고 심지어 영양 성분도 나쁘지 않고 지금 제가 채널에서 이렇게까지 호평을 하는 게 기억도 안 나는데 뭐 그런 적 있는지. 아 좋아요. 아 성공이네. 단호박은 샐러드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단호박이에요. <웃음> 이거 왜 넣은 거야? 이거 좀 애매하다. 요거는좀애매하네 근데 뭐 먹을 만해요. 나 단호박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서 또 마지막으로 또한입 먹고 남은 피디님 드릴게요. 음, 음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아, 일때는 맛있어. 맛있고 맛있고 맛있다. 일단 그게 제일 큰 장점이야. 맛이 있어. 요런 제품치고 맛없는 거, 맛대가리 는거 진짜 많이 먹어봤는데 맛이 있고 그게 진짜 큰 장점이고 그게 감동, 너무 감동이야 총평 정리를 하자면 맛부터 얘기를 하면 진짜 맛있다 별점으로 매기자면 한 5점은 진짜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가격은 살짝 아쉽긴 하지만 맛이 이렇게 뒷받침해 주니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나 자신한테 최면에 걸만하다 저는 이 제품은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로윈 시즌 맞춰서 나오는 상품이니까요 기분도 낼겸 해서 한번 사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단점을 얘기 안했나? 단점이 있긴 해요 괜찮다 꺼내서 입혀야 되고 뭐 세세한 단점을 따지자면 뭐 이것도 없진 않은데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리뷰 오늘은 편의 신제품 먹어봤고요 여러분들 다음 어쩌고저쩌고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할로윈 재밌게 즐기시고 뭐 영상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